코스피 월봉이고요. 지수는 월봉이 역배열 끊고 살짝 올라온 구간이지만 회색 박스로 보고 요 하단 2,200까지도 내려오는 거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자고 했고요. 그러니까 노랑에서 막고 떨어지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행보를 예상드렸고 기존 리딩 동일합니다. 1,2월부터 단기 고점이었고 지속적으로 큰 조정 경계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로 단기 시지 이탈하면서 툼에 나오고 반대 매매 중에 있습니다. 뭐 어떤 이유로든 박스 하단까지 빠질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10월, 11월 상승 후에 12월에 당연한 큰 조정이 나왔죠. 그거랑 똑같이 대입을 해서 대응을 했으면 되는 거고 과거 리딩도 참고하시고요. 이때 현금화 경고했고 빠졌을 때 다시는 없을 저점 풀 매수 귀의 자리다 역때는 돈의 힘 유동성의 힘으로 더 간다 시작점이다. 이제 올라갔으니까 고점이니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경계를 하자 말씀드렸고 이때처럼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흐름이 나왔던 겁니다. 추천주 결과 볼게요. 자, 엘컴텍 하루 만에 29% 상승 나왔고 월봉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드렸습니다. 늘상 추천드리는 자리죠. 1봉은 쭉 올라갔다가 역별로 빠집니다. 여기 돌파 시도하고 있죠. 이때부터 제가 역별 안착하면 1,700원 가까이 갈수 있다.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반복 언급을 드렸고 이날 481선 1,250원 안착으로 종가 배팅도 재추천 드렸습니다. 요날의 윗꼬리는 당연히 차액실현이 아닌 매물소화로 무게를 드렸고 종가 베팅 추천 하루만에 29% 상승 고가는 1643원으로 1700원 가까이 간다 리딩 적중이고요 13일의 리딩 기법으로 상승이 나오면 1700원 가까이 간다 그리고 유사 차트 이런 식으로 역배열 끊고 장대양봉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역배열 나오고 있을 때 안착해주면 장대양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딱 올라간 거고요. 다음 이지 수소차 전고체 관련 주고 여기 박스 보여줄 때 처음 추천드렸고 이유도 계속 행보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을 또한 여기 정보돌파하고 박스돌파하고 여기서도 질문이 있었을 때 당연히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7일에 질문이 있었네요. 이지 예전 추천주인데 지금도 매수해도 되나요? 어, 가능하다. 양호로 대응하면 된다. 자, 양호는 매수 가능 신호고 재추천이 나왔을 경우에 바로 1차 매수하거나 5% 10% 기다려서 1차 매수해라 이거죠. 좀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질문이 나왔던 3월 7일에 노란색에서 자 1차 매수합니다. 내가 만약에 100만원 매수할거면 50만원만 매수하는거예요 그리고 하락이 나오죠. 하락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마이너스 10% 이상에서 반등 나올 때 주황색깔에서 또 50만원 추가 매수하는거예요 2차 매수 그러면 평단이 낮아지면서 탈출이 수월하게 나오죠. 혹은 노랑에서 매수 안하고 초록까지 하락 기다렸다가 1차 매수합니다. 1차 매수하고 더 빠지면 분홍에서 2차 매수한다. 근데 2차 매수 기회는 주지 않고 눌림 매수 하셨던 분들은 초록에서 바로 수익권이 나왔죠. 이렇게 같은 타점에서 들어가더라도 내가 분할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큽니다. 반드시 분할 매수를 최소 2분할 해주시고 3분할 4분할까지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찔끔 하락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데 주매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10% 이상 10% 이상 반드시 하락이 나왔을 때 반등 확인하고 하는게 포인트입니다 주식은 파동이 위아래로 크기 때문에 아래로 10% 이상 쉽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10% 이상에서 주매하는게 안정적이다 마이너스 3% 5% 이런때춤해봤자뭐 언발의 오줌 누기로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다음 EN 플러스 얘도 월봉 역배열 돌파하고 박스 보여주던 구간 또 작은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구간에서 바닥에서 박스하단 추천드렸고 단기에 10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100% 올라갔으니까 당연한 조정이 크게 나오는거죠 다시 또 눌러줄 때 추천드렸고 30% 60% 반등이 나와줬네요 2월 9일 리딩 2월 9일에 박스하단 이탈했거든요 이때 손절을 하던가 3700원쯤 기다려서 반등 확인하고 신규 추매 가능하다 이때 주황색깔 원의 리딩입니다 기존 추천은 여기였고 100% 크게 올라갔다가 추세 이탈하고 죽었고 다시 또 여기서 역별 끊고 박스 보여줄 때 하단에서 추천하고 수익권이 있었는데 뒤에는 이탈이 나왔죠. 이 이탈이 나왔을 때첫 번째 대응, 손절을 한다. 그리고 다음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 혹은 3700원까지 빠졌다가 올라올 때 반등 확인하고 추매를 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또 수익 전환이 쉽게 나왔습니다. 이때 가만히 들고 있었어도 수익 전환이 됐고 약배열 끊고 올라왔던 타점들 복습하시고요 다음 에코프로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고 6만원대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렸죠 몇때 기준으로 500% 이상 올라갔고요 오늘 기준으로 560%까지 올라갔네요 40만원 도달했죠 요거는 1봉이고 추천하고 11선 이탈 없이 쭉 올라가서 40만원 도달 보유자분들은 5일선이나 11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가능하고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하락시 분할매도 하면서 수익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엄청난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갑자기 하한가가 나와도 너무나 당연한 고점이기 때문에 급락 나오는거 계속 경계를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곧버스, 인버스 역배가 끊고 쭉 올라갔고, 여기도 약 배가 끊고 올라갔고, 이번에도 약 배가 끊은 자리에서 제가 해치 매매 가능하다, 박스 돌파 자리니까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퍼스를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형주는 매수를 비추천하는 구간이죠. 이때가 2월 9일쯤이고, 삼성전자 외 대형주,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단기적으로 흐름이 양호하고 올라오고 있지만 하락의 무게를 둔다. 지수가 단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의 무게를 두자라고 매수비 추천드리고 곧버스는 매수 가능하다고 추천드렸습니다. 다음 휴마시스 얘도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구간마다 제가 추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최근은 1대3 무상증자 결정으로 반짝 상승 나왔죠. 최근에 MDS테크가 12월에 1대3 무상증자 결정으로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또 제자리까지 하락이 나온 다음에 권리락으로 급등 다시 또 무상증자일까지 제자리 어, 이후에 요 흐름 대입해서 휴마시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락 강세 무상증자일까지 크게 하락 다음 3월 13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 날 어떤 흐름이 나왔나 볼게요 제노럴루션 시간에 상가였고 한 고가 29% 종가 마이너스 8% 정석 반짝 나왔고 상승했던 이유는 세계 최초로 꿀벌 에이즈 치료제 임상 성공 다음 딥노이드 시간에 9.9% 상승이었고, 최근 챗봇 관련해서 그게 상승이 나왔죠. 12,600원 안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딱그 가격에서 맞고 떨어지면서, 고가 15%, 종가 마이너스 4%. 정석 반짝 나왔고, 장대 양봉의 시가 자리에서 이제 힘싸움을 보여주는 자리. 다음, SPG. 시간에 6.2% 로봇 감속기 관련주죠 감속기 이슈로 급등이 나왔고 이렇게큰 박스 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고가 11% 종가 보안 다음 레몬 시간에 5% 아 전고체 배터리 수명을 약 7배에서 8배 확장시킨다는 뉴스로 급등이 나왔고 얘도 고점에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고가 9% 종가 보악 반짝 다음 코센 반짝 SK 네트워크스 반짝 뉴일 로보틱스 반짝 한국선제 옥투스 제약 뷰노 아모텍 매지온 모두 다 반짝 상승 하락 오늘 지수가 엄청 안 좋기도 했고 정석 반짝 참고하시고요. 제널루션이 29%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8% 이게 일반적인 시간의 상승 종목들의 반짝 상승 하락 흐름입니다. 다음 3월 14일 시간의 특징주 코아시아 그룹주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고 삼성전자가 차로 눈을 돌렸다. 코아시아 역할론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연합 AI 기반 주문형 반도체 코아시아 월봉 역별 끊고 쭉 크게 올라오다가 살짝 조정받는 구간 일봉상으로는 최근에 241선 저항받고 저항받았다가 돌파한 차 이후에 쭉 추세 보여주면서 481선 위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을 했고요 다시 8,000원 481선 안착한 구간에서 시간의 상한가 나왔습니다 8840원까지 올라왔고요 요 박스 매매하시면 돼요 기존의 박스 대응 전고점 저항대가 9,300원 몸통 기준으로 9300 윗꼬리 기준으로 9750 그리고 지지는 요렇게 밑에 두개 보시면 되는거고 최근 윗꼬리 위에 저항대는 또 여기 전고점 15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다음 코아시아 옵틱스 어, 상대위기가 한번 있었던 종목이네요 쭉옆배열로 빠지다가 거래 재개되고 또 박스 이탈하면서 내려왔고 밑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급하게 우다다다 크게 올라왔네요 여기서 박스 보여주다가 1 2일선 돌파하고 또 박스 보여주다가 뚫고 올리고 현재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죠 오늘 밑꼬리로 한번 크게 밀렸다가 다시 종가상으로는 박스 안으로 회복을 하고 마감을 한 상태에서 2,600원까지 시간에 상승 나왔고요. 2,600원 계속 이 박스 매매하시면 됩니다. 2,700원 정도 종가상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하고 기존의 박스 하단 그리고 오늘의 저가 482선 차례차례. 지지 보시면 되고 고점 박스 이탈하면 크게 크게 밀릴 수 있는 자리죠 크게 오르고 이탈을 만약에 한다면 크게 밀릴 수 있다 전고점 저항대는 2,800원 정도 다음은 3,300원 정도 중간 저항으로 3,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신성 델타테크 6.5% 가전을 많이 파는 회사 스타일러 LG 건조기, 공기, 정전기, 전기차, 유화형, 전동차 많이 팔고 있는데 최근에 자율주행 이슈로 한번 상승이 있었고요 월봉은 6,000원 정직하게 전고점 저항 맞다가 뚫고 급등빡 보여줬고요 당연한 급등 후에 추세이타라고 역배열로 빠지는 자리 역배열로 빠지다가 역배열 끊고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역배열돌파 초입자리 일봉상으로는장기입평을 돌파하면서 월공에역배열을끊어줬고요일봉도 이렇게 역배열 끊으면서 구름 돌파하고 121선 그 다음 위에 1년선 2년선까지 차례차례 돌파를 해줬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12,200원까지 올라왔고요 12,200원정도 요정도까지 올라왔고 여기가 다 13일의 종가저항이죠 위꼬리저항 지지는 481선 11,000원 주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중간은 241선 다음 최종 9,500원 정도 121선 보시면 되고 추세 여기 전고점 구간 전고점 구간에서 한번 저항 걸리고 있는 구간이고 여기가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가 그대로 저항으로 바뀌는 이전 맥점입니다. 그 위로는 또 이렇게 전고점 보시면 되고요. 다음 우리넷 5.4% 오늘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시가 있었고 기존의 챗봇을 이을 테마로 양자암호 섹터 분석 의견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죠. 기존 추천주였고 이때 양자암호 관련해서 정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고 뭐 낙폭과대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천했던 타점이 이때 세력 매집중이다 단계 크게 올라갔고. 눌러줄 때또 추천드리고 전고 좀 맞고 떨어졌고요 크게 떨어졌으니까 낙폭가대또 반등자리 일봉상으로는 요윗꼬리가다 매물 소화다 세력 매집이다 라고 분석을 드리고 크게 상승이 나왔고 떨어지고 또 빠질 때 요구관에서 반복 추천드리고 올라갔습니다 양자 암호 관련 급등 나와주고 빠르게 제자리 장기입형 부근에서 여기서 반등이 나왔었고 또요 구간에서 시간으로 낙폭과 대 반등 5.4% 9500원까지 올라와졌고 지지가 오늘의 저가 9000원 9000원 1차 지지 다음 22일의 저가 8860원 이렇게 두개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까지, 8,000원까지 빠지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추세 지지는 요렇게. 단기 병을좀 넣어볼게요. 일단, 여기, 61선 지지받으면서 반등이 나왔고, 61선도 중요하죠. 9,400원. 9,400원 회복이 1차로 중요. 그 다음, 만0 0 0 0원 11선 그 다음에 10,500원 이거는 5일선 다음은 이렇게 크게 정대 보시면 되고요. 일단 9,400원 종가상 안착해주는게 중요하다. 다음 IT센 5.3% 금관련주 연주. 금관련주로는 엘컴택을 추천드렸고 하루만에 29% 상승 IT센 도 금관련 커플링 상승이 나온거고요 엘컴텍은 시간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볼 거고 일단 IT센 월봉 크게는 이렇게 역배열 아직 역배열 도달하지 못했고요 작게는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요래 박스 돌파해줬고 기존에 지지였던 자리 이탈하고 죽었는데 올라올 때 저항받고 또 저항받다가 최근은 안착을 살짝 해줬고요 1봉 윗꼬리 주면서 매물 소화해주면서 장기 입평 차례차례 돌파 시도 오늘 종가상 480에선 살짝 걸치고 마감을 했고 이 자리에서 시간에 5.3%로 48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4800원 오늘의 고가 4915 1차 윗꼬리장 보시면 되고 그 위로는 5250원 5500원 그 다음 6000원 정도 이렇게 전고점 보시면 되겠네요 위로는 또 6500원 정도 윗꼬리최근엔큰 박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계속 482선, 4600원 위에서 놀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4600원 유지를 하지 못한다면, 또, 박스 하단까지, 여기까지 크게 밀리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음, SPG 4.2%, 로봇 관련주, 감속기 관련해서, 역대 신고가 찍고, 월봉 우상향 보여주고 있고요. 연속 시간의 상승이네요. 어제도 설명을 했던 종목이죠. 현재, 위꼬리, 밑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크게 박스를 보시면 되고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대항공의 시가, 다음 1 2 1선 dhg도 보시고요 다음 홈캐스트 4.2% 회사 분할 결정으로 상승이 나왔고 월봉은 역배열로 쭉 빠졌다가 바닥에서 행보하는 식으로 박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크게 박스 지금 추세 타면서 올라오다가 살짝 이탈하면서 무너지는 구간이고요. 1봉 241선 1년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줬는데 최근에는 121선에서 반등이 나왔었고 121선 이탈하고 241선도 이탈하고 481선까지 빠진 상태에서 시간외로 조금 반등 4055원까지 올라왔고요 4 0 5 5원 241선 가격까 일치하는 자리 일단 241선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121선을 회복해야 되겠죠 약 배열은 이렇게 잡히고 있고 여기를 끊고 종가상 올라서야 됩니다. 오늘의 저가 3,800원 이탈하게 된다면 계속 하방 지속일 테니까 이탈 시에는 반드시 정리해 주시는 게 기회 비용상 좋겠고요. 다음 진메트릭스 3.4% 한달새두배 증가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예방 백신 개발이 치열하다. 이 장중급등 나오고 시간에 로또 살짝 올라와 줬네요 진매는 요때 추천 많이 들었죠쭉 크게 올라갔다가 당연한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이 나오는 코로나 관련 주고 지금 역별로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웃음> 가짜 반등 줄때키어줄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튀어주고 빠질 때 분할 매도로 챙기고 튀어주고 빠질 때 어, 분할 매도로 이렇게 본전이 오지 않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위에서 물렸다 하더라도 그때 본전 기다리면 본전이 안오고 도로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본전 생각 버리고 추세 꺾일 때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죠 이번도 만약에 좀더 오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구간이 있다면 이런 구간에서 본전 생각 버리고 정리해서 기회비용을 살리는 걸 권장드립니다. 코로나 관련주 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저가로 역배열로 계속 빠지는 종목들 다 똑같이 대응하시면 돼요. 121선 4,500원 정도 안착이 가장 중요하고 지지는 오늘의 시가 3,320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엔투텍으로도 최근에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유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 정별 구간에서 추천하고 뒤에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게 상승파동이고 뒤에는 하락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크게 물렸다면 여기서 본전 기다리지 말고 튀어주고 빠질 때 정리를 해라 그리고 최근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엔투텍이 결국은 동전주까지 되면서 또 흙게올라온 구간이 있었지만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분홍색 깔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손절을 하는 게 낫다 3월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 위에서 1000원대에서 물렸는데 1500원대에서 물렸는데 올라온다고 해서 9 0 0원대 가만히 들고 있으면 티어오른게 의미가 없죠 다시 도로 제자리까지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과감한 손절결단 필요합니다 손절을 잘하면 손실이라도 돈을 버는 거니까 아씨 이때 손절할걸 아씨 이때 손절할걸 후회하지 말고 과감한 결단 일부라도 손절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짐 매트릭스 뭐 시젠 이런 거다 동일하죠 시젠도 제가 똑같이 설명드렸고요 월분 보시면 똑같이 움직이죠 저 이때 상승파동 끝나고 뒤에 하락파동으로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구간에서, 요런 구간에서 추세 꺾일 때 손절을 해야 돼요. 손절을 해야 돼요. 요 구간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닥권에서 튀어주는 구간들이 있었죠, 최근에도. 시젠, 요런 구간, 요런 구간들.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꺾일 때 손절해가지고, 기회비용 살려야 됩니다. 미래에 도또 올라오겠죠? 3월에 올라올지, 뭐, 4월, 5월에 올라올지,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올라와주고, 또, 빠지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생각하시라고요. 다음, 라운텍 3.3%, 신규 상장주, 전자부품 업체고,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시가 살짝 이탈한 구간에서, 5,300원까지 올라왔고, 단기적으로 요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5,100원 5,900원 정도의 박스 그리고 미꼬리 미꼬리 윗꼬리윗꼬리 저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AD 테크놀로지. 앞에 봤던 코아시아랑 같은 이유로 상승이 나왔고요. 삼성전자가 차로 눈을 돌렸다. 시스템 반도체. 급등 나오고 역배열로 빠져있는 상태 역배열 끊어야지 N패턴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죠 이제 올라갔다가 아, 빠지고 여기를 끊어야지 N패턴으로 반등이 가능하고 실패한다면 여기를 이탈한다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거고요 22일의 시가 18,200원 정도 지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끊고 올리는게 중요하고요 고점박스 보여주다가 이탈했던 다점 복습하시고 월봉은 역배가 끊고 역배가 끊으면서 올라온 상태 이 구간 전고점 저항 맞고 떨어진 상태 NKMAX 2.7% 미국 자회사 n k 젠 n 바이오텍 미국 증시 상장 추진 이슈로 반응이 조금 나왔고 52주 신저가로 빠지고 있네요. 적자 지속 종목이고 감사보고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 만원 만원이 또 상징적인 가격이죠. 만원을 지켜주는게 가장 중요 이탈한다면 투매가 나올 것 같고요 제근은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이탈하고 급락 일단 오일성 만 육백원 회복해주는게 1차로 가장 중요하고 시간으로는만 사백원까지만 올라왔습니다 현재 적자지속이고 감사보고서 아직 제출 안한 종목들은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윈텍 2.7% 2차전지로 최근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은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호재. 유증 중에 유일한 호재가 3자배정이죠. 제3자, 남이 회사에 투자를 해주는 거니까 호재로 인식이 됩니다. 자, 월봉은... 전고 돌파, 전고 돌파 하면서 쭉 크게 올라왔고요. 이때 역배열 끊고 올라왔던 다점도 보시고 일봉은 고점 박스 보여주다가 돌파 이렇게 크게 또 박스 이 박스 상단 지키고 그리 저항이었던 자리가 다시 지지로 바뀌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올라간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항이었던 자리가 다시 지지로 바뀌는거니까 5,500원 정도가 주요 지지자리가 되고요 그 위로는 6,000원 보시면 되겠고 역대 신고가 자리 현재 위에서 또 박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스 고점 박스 매매하시면 되고 5,500원 정도 이탈한다면 또 4,000원 초중반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고요 파동이 크죠 최근. 밀렸던 자리도 고점에서 마이너스 30% 나왔기 때문에 또요 구간에서 밀리게 된다면 마이너스 30% 정도 쉽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수화학 2.6%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로 최근 급등을 보여줬고 오늘 뉴스는 숙면 유도하는 상추 호주에서 생산을 추진한다. 뭐 이게 큰 뉴스 같진 않고 최근 급등에 따른 조정이 있었죠. 어 거기서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월봉 역배열 끊고 쭉 추세 전고점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자리에서 조정이 조금 나와주고 있고 일봉은 여기서 박스 돌파하고 구름 돌파하고 추세 크게 밀렸다가 반등을 좀 꾀하고 있습니다. 역배열 이렇게 잡히고 있고 역배열을 끊고 종가상 안착을 해줘야 되겠죠. 33,000원 정도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 그 다음 전고점 저항대, 캔들 몸통 기준, 윗꼬리 기준 보시면 됩니다. 수평 지지는 이렇게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또 크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다음 하락 종목도 볼게요. 엘컴텍 하루 만에 29% 급등 나왔고, 오늘 시회로 마이너스 4% 나왔습니다 급등에 따른 차액실현으로 봐야 되겠죠 이거는 1봉이고 자 월봉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으면 미리 매수가 가능하고 자 여기 작은 역배열 돌파가 나왔죠 요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여기까지 역배열 저항까지 1차 목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밑에서 잡았으면, 여기를 1차 목표로 잡을 수가 있었던 거고, 동일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되는 거고. 요 때는 추천 안 드렸고, 여기 돌파하는 흐름에서 역별 돌파 초입 노리고 추천을 드렸죠. 요 구간에서 딱 추천 드렸고, 하루 만에 29% 상승. 1봉 일본. 일봉은, 이렇게 역별로 계속 빠지다가, 안착했죠. 안착하고 481선 동시에 안착한 자리에서 종가 배팅 추천드렸고 하루만에 29%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으로 그냥 자액실은 단순 밥동이 나온거고 1530원 1530원 요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지지를 1500원 1400원 그리고 시가인 1350원 중간으로는 1450원 넣어도 되겠고요. 이렇게 주요하게 4개 지지보고 이탈하면 분할 매도 지키면 홀딩이 가능합니다. 이게 조금 밀리다가 다시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탈이 없으면 계속 홀딩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목표가를 1700원으로 드렸는데 1700원은 여기 전 고점과 일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추천하고, 1700원 가까이 갈수 있다. 리딩대로 나온 거고. 예, 이전처럼 크게 올랐다가 밀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크게 밀리게 된다면, 이탈마다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하면서 수익을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이제 또요 정도 밀려주면 또 눌림 매수 반등 노려봐야 되겠죠?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추세 박스로 크게 크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